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바쁜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그냥 마음껏 살았는데 아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란 것을 아는 것 뿐만 아니고 내가 또 해야 될 것도 알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정말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집중하는 말씀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어떤 시간과 어떤 시대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에는 정말로 바쁜데 주님 안에 있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가 정말에요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고 그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또 다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갑자다 강건해져야 한다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이 있어야 강건해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자 거기에서 소위 에베스 6장 10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실는 군사로서의 삶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군에 가면 우리가 영화로도 알지만 하루 일상이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솔로몬 그렇지 않냐? 그렇지? 군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 먹고 잠잘 때까지 늘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훈련 오늘도 아침 6시 되면 기상나팔 올리고 또 하루 온종일 훈련하고 그 훈련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뭐냐 힘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힘이 생기기 위해서, 근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정신과 육체에 아주 강력한 힘이 생겨서, 어떤 전쟁을 치러도 할수 있는 상태. 그게 훈련의 능력이거든요.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훈련. 총을 분해해서 조립을 하고, 아마 눈 감고도 다 조립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주제는 다르지만,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같은 이야기에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 학습이에요 군인들의 특징은 복무 기간이 분명히 있고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하느냐 결국에는 전투병이 되기 위해서요 후방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대의 특징은 전투하는 부대다 그래서 전투를 잘하려면 훈련이 빡세게 가겠네요 빡세게. 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 바깥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했어요 그리고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수시로 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나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는 그 힘의 능력이 항상 나를 강간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기도하게 만든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도 영적전쟁하기 위해서. 영적전쟁의 대상자가 나오는데, 마귀가 나와요. 이 마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월등한 존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때 내가 가장 정확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만 못해요 다. 귀신들만 못해요 천사들만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속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상황에 맞게 자기를 둘러대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 거짓말을 많이 안 했다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잘나고 똑똑해서 진실해서 쓴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 여러분 나가면 또 거짓말 또 하잖아요. 나가면 또화내안 네, 해요 낸다니까. 나가면 또 가늠할 수도 있고 나가서 왜냐면 나가서 사기칠 수 있고 나가서 거짓말을 수 있고 다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 오면 거의 반 죽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외식한 거 교만한 거또 그러는 거또 나가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야 나를 새롭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라도 안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말씀이라도 안 들면 어떻게복 받은 얘기만 드립다 하면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내가 죽으러 왔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면 그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려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전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같 영적전쟁은 크게 영적전쟁은 반드시 있다 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네. 내가 마음을 닫아서 그렇지 영적전쟁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해야 돼요 이거는 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이걸 가르쳐 주지 못하고 목회자가 뭐 영적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포커스가 다른 쪽을 잡고 맞춰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결국에는 뭐예요? 전쟁,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나오고, 이 마귀가 그냥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있어요. 괴계. 마귀의 괴계. 다시 한 번, 마귀는 아주 개책의 능에 제갈공명보다 손자보다. 내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쪽으로 함정을 파놨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 벌써 그 앞에 와있고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거기 함정파장이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왜? 우리보다 훨씬 영적 우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영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껏 70년, 80년, 90년이면 인생 끝인데 그놈들은 도대체 죽지 않고 나중에 지옥에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영적 지식과 인간을 다루는 방법을 알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적을 해놨어요. 말만 하면 나오는 거야, 그냥. 어, 너는 너는 이럴 것이다. 너는 저럴 거. 너는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 자, 그래서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냐? 마귀의 위장술이 있어요. 자, 요즘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군인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레이더로 다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또 레이더에 노출이 안 되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스텔스 기능으로 옷을 입고 스텔스 기능으로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면 레이더 기지에 포착이 안 된대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최첨단 능력이고 위장시설들이거든요. 위장을 잘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김용도 목사를 속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속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설교 제목도 영적 전사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것뿐만 있습니까 싸움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 있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 혈기 내고, 화를 내고, 힘으로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아주아주 아주 고도의 싸움인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의 수준, 주제별로 있는 그 영들,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들, 정사를 가지고 있는 영들. 어둠의 세상 주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행과 더러운 것과 세상적인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아주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할수 있는. 하나도 안 아파요. 스폰지로 때리는 것 같아요 송구슬을 몇번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미국 어제 가 와가지고 어제부터 수요일날 그때부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냐면 하잠잘려고 하면 귀신이 와서 다리를 찍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송곳으로 막 몸을 쑤시고 찌르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잠을 잘수 있어요? 못 자는 거예요 눈을 쑤시질 않나 머리를 때리지 않나 지난번에 우리 성부들이 어제 불받을 여러분이 불, 불사역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이 좀 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깜깜한데도 내 손등에 있는 자국이 있는 것이 여러분도 어떤 눈도 참 예민해요 목사님 손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손왜 그랬어요? 그러면 은 제일 쉬운 방법아 사모님이 그랬나 보다 아, 사모님하고 싸웠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은 내 얼굴 내손 금이야 오기야 치장해져요 네. 왜냐하면 내 얼굴과 손에 몸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사모님이 그런 일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오기야 나를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번들하라고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웃음> <웃음> 미국에 있을 때 <웃음> LA야 <웃음> 엘레인가 보다. 사역 끝나고 아침에 와 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 자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막 다리 뭐뭐막 찔러잖아요. 아이고. 주님 몸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습니까? 나한테 없이 무슨 팔자가 딸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주님 잠이나 좀 편하게 자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느낌이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뭘 잘하는 데요? 그냥 당하는 거 <웃음> 그냥 쑤시면 피병 지르고 쑤시면 쓰러지고 너 그거 제일 잘하잖아 그래도 잠정자기해 주셔야 되죠 그래도 너, 믿음이, 너, 너 믿음으로 해라 너 믿음으로 꼭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달라도 말로 하면 욕이니까 죄있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장증자게해 주셔야죠 너 믿음으로 해라 많이 당하면 능력이 생긴다 막 찔림을 많이 당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손마디마디 관절이 성하지 않는 것처럼 막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마이크를 오른손 잡았다가 왼손 잡았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귀신이 꿈속으로 들어왔어요, 또. 그저, 고통받다가, 잠깐 꿈을 꾸는데, 그 꿈마저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귀신, 꿈속에서 귀신과 싸우는데. 주님 이놈이 귀신인데, 근데, 귀신인데, 막 몸을 막 물어 뜯어서, 지고 그러는데, 이거 잡아떼잖아요, 잡아떼 잡았다. 저렇게 탁! 예수의 이름을 가라니까? 이 손으로 옆을 뭘 쳤어? 침대 옆에 있는 전화기 탁자가 있는데, 전화기 탁자에 모세를 손으로 팍 쳐가지고 이게 상처나서 두 군데가. 요 그래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나있어요. 아이고. 이 영적전쟁을 어설프게 하거나 그냥 선포만 하고, 그냥 외치기나 하고 그 상태면 참 괜찮겠는데 우리는 그냥 파고 들어가서 기어이 일을 저질르잖아요 성령의 불 사역을 할 때도 불을 받을 때까지 불의 경험을 느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우리 손녀딸도 그걸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사역할 때도 잠안안 자고 다 심지어 우리 어른들이 우리 팀들이 선우춤 추는데 삐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 옆에 할머니 옆에서 선우춤을추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서 옆에 사모님 옆에서 선우춤을 줬다니까 좁은데 끝나고 내가 걔를 설득한다고 죽을 뻔했어요 야사랑한일 와봐 어른들이 선우춤을줄 때는 너는 성좀 주지 마 너는 얘잖아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나도 성좀 주기 위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맨날 주일학교 그 저기 뭐야 뭐 하지 주일학교 주일학교 맨날 이거 하잖아 이거. 나는, 나는 나는 자꾸라게 맨날 이거 하니까 자기가 수준이 안 맞대요 자장하가 <웃음> <웃음> 봤어요 그러면 뭘 해줘 자기도 아주 어른들처럼 부드러운 거 해달래요 부드러운 거 이런 거 해달래요 목적 <웃음> 이렇게 부드러운 걸 하면 성유 좀 동동하게 자기도 부드럽게 나오는데 뭐마른상 속에 너무 하면 또그 자기 이찬양 자격가라고 또 유튜브로 또 고발 올지도 모르니까 이 정도만 할게 <웃음> 부드러운 성심에 달 벌써 두살세살네 살짜리하고 수준이 차이가 난다 이거지 하여튼 나중엔 좋게 설득하고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안 나오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건강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성격 같이 해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 성격은 뭐냐.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일종의 월세, 월세. 월세 사는 사람들처럼 전세에 사는 사람들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전세가 그러잖아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제한이 제한이 없으신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마귀가 지금 설쳐되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영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사람 속에 자 여러분 청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서 낙한 영들은요 이 땅이라는 모든 일들 하늘에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본부가 있는데 지옥의 본부가 있고 지옥의 본부의 지령을 받은 하늘의 악한 영들의 본부가 있는데 그 영들이 총집합이 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드러나게 만들고 천정하게 만들고 수 많은 사람들이 지옥가게 만드는 영 이런 형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어야 돼요 완벽한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으로서 이것도 입혀주시고 영적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은 주시지도 않아요 입혀주지도 않아요 말로는 우리가 영적전쟁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영적전쟁의 삶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무기들을 주시고 영적전쟁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시는지 자 악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영들이 악한 날을 매일매일 매일 만들어내고 아픈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희생자를 만들어내요그 희생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복장이 돼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 옛날에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전쟁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썼어요 특히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는 다른 정복한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다긴 칼과 긴 창을 휘두르고 있는데 특히 로마는 하나를 더 추가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검을 굉장히 짧게 했어요 한이 한 정도 길어야 이 정도 칼이 기니까 한번 휘두르면 많이 죽일 수는 있어도 멋있게 보이지만 실전에 전쟁을 하면 백병전을 차는데 실전에 너와 내가 엉켜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칼을 빨리 빼고 빨리 휘둘러야 되는데 그것은 당검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당검보다는 조금 더긴이 칼을 옆구리에 차고 바로바로 빼서 잘할수 있도록 자유롭게 전쟁할수 있도록 그런 칼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세상을 정복할 때 세계를 정복할 때 그런 칼이 아주 유용하게 작용을 했어요 자, 세상의 백성들도 세상의 군대도 어떤 무기 하나하나를 만들어 내는데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제도 이야기 했죠 레마가 혼란스러우면 개시나 성령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나를 혼란스럽게 알수 있어요 자 그럼 그런 혼란이 올때 내가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고 미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느냐 왜 그거 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세 가지 품성인데 첫째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성, 같이 부탁다 영성, 영성이 중요하다. 자, 영성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뭔가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 뭔가 막연하지만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표현 용성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질, 뭐 그걸 용성이라고 그래요. 자, 궁극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정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용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용성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용성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서 점쟁이나 무당에서 찾아가서 앞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것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추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성에도 종류가 정말 많고요. 영성에도 차이가 있고 영성에도 불량이 있어요. 기도에도 불량이 있고 기도의 다양화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에도 그런 다양화가 있고 불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성은 좀더 깊이하게는 뭐 진짜 영성은 뭐냐? 간첩 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할 때그 사람이 용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용성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이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고, 소명과 사명, 소명은 있지만 사명은 바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시간이 가면서 사명을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있습니까 예. 사명에도 성장이 있어요 내가 사명이 뭔지 잘 모를 때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아는 것보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수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분별해 나가는 사명이 필요해요 같이 봅시다 사명에도 성장이 필요하다 예. 성장하면서 사명을 알아가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세살네살때 내가 뭐가 하고 싶다 그러지만 유치원 가서 도 다르고 초등학교 가면 또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퇴근가면 달라지는 것처럼 사명에도 그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에 따라서 사명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사명이 바뀌기도 하고 자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사의, 영적 전사의 하루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명도 성숙하고 성장이 될수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용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때 용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분량으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삶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와 말만 하는 것큰 차이가 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네 맘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네 맘대로 살수 있도록 인간이 마음껏 살수 있도록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내셨지만 실제 그 뒷면 우리 안에 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자유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에 내가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자 그래서 성령께서 아홉 가지 은사를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상황에 맞춰서 사건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초로의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장난칠 요량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개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주님이 수시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같이 하세요 인간은 다 연약하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다 보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먹여서 울고 먹울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교만인데 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먹여서 감동받았다고 해요 이게 이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내가 했다고 거짓말 하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귀신에게 속았어 귀신에게 속았는데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을 잘못 받으면 어디 가겠어요 미친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다른 사람을 타멸의 길로 인도한 사람을 천국 하겠어요? 절대 갈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삶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아요 자, 영적 전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영성이 건강해야 한다 영성이 근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섞고섞고 섞으면 섞고 섞고 완전히 짬뽕이 돼요 어떨 때는 섞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떨 때는 지식정보 차원에서 들으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자 두번째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려면 지성이 있어야 건강한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지성이 있어야 한다 지성은 뭐냐면 혼적인 기능이에요 지성 정신적인 기능이야 내 안에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있는데 이 육체 안에 육적인 기능이 있고 그 안에 정신적 지성이 있는데 이 정신적인 기능이 정상으로 발동이 되면 최소한 미치지는 않게 되고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귀신이 우리 육체나 정신에 올 수는 있지만 내가 적어도 정상적인 지성이 있으면 귀신 들리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다 지금 이런 힘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사물이 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다 고유 명사들이 막 있잖아. 근데 이걸 딱 보면, 내가, 내 안에서 개념으로 정리가 돼요. 아, 저건 딱딱하구나. 저건 말랑말랑하구나. 저건 기체네? 저건 바람이네? 저 사람은 사건과 사물과 여러가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유한 인간의 고유한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낙엽이 왜 떨어지지? 사람은 왜 사는 걸까?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면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판정을 내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뭐냐? 지성이에요. 건강한 혼적인 기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인식의 능력이 생겨요 지각의 능력이 생겨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까 내가 어떤 의식이 만들어지고 어떤 정신이 생기면서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지적인 성장이 또 있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지적인 그 부분이 뭐냐 지성이에요 자 그래서 지성은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면 좋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발달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판단하는 것이 애 같으면, 그 사람 인생은 참 고달프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너는 몸은 그냥 우울인데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지적 기능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되냐. 그렇게 됐을 때는 장애가 돼요. 지적장애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뭐 장애자를 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운동선수들도 그냥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은 아무 장애가 없고 지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하는 게임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 정신적인 기능이 안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몸은 아주 건강한데 지적인 장애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장애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상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빠른 판단을 이용할 때 빠른 지적인 인간의 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때 움직임이 굼두거나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나는 몰랐는데 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부목사로 있던 한 양반이. 말을 하는데 자꾸 눈을 깜빡 깜빡해서 자꾸 했어요 목사 왜 눈을 자꾸 깜빡 깜빡 하지 근데 그때도 그런 병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틱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통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연대에 나와서 통역을 하는데도 나보다도 훨씬 언어적인 능력이나 학습이 아주 괜찮은데 통역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다다다다다 하면 옆에서 다락하고턱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적 장애. 그, 틱장이라고 그게 또 나왔대요. 그니까, 러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나 해가지고, 아,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지성만 있어도 미치지는 않는다. 영적전쟁을 더잘 치를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자, 또 한가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거. 또한 가지인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감성이라는 것이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몸 안에서 어떤 느낌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느낌이 오고 찬양할 때 감동이 오고 성령을 쭉 말할 때막 춤추고 싶고 귀신들이 팍팍 떠나갈 때 승리의 감동이 막 오고요 할렐루야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 인간의 감성이다 이 감성에도 농도가 있어요 순간적인 느낌 또 기쁘고 즐거우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막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막 생겨요 할렐루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슬퍼 모멸감도 들고 근심 공포 허용심 누가 조금만 저기하면 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무덤덤하기도 하고 누가 어느 뭐 학교방만한 그런 데 가면 또막 불안하고 초조하고또막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내가 좀더 힘들어지면 열등감도 느끼고 또 동정심도 내 안에서 막 만들어지고 내가 조금만 잘못되면 또 교만하지면 어떡하지? 교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여러가지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영적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불리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한번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자기가 정신에 왔다 갔다 하는지 말 해놓고도 또 다른 말 하는지 내가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자 그래서 내가 지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지성이 약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이것도 다 지성에 들어가는데 내가 영성은 있어 왜 기도 많이 하니까 영성은 많이 있고 성경은 많이 있는데 뭐가 없냐? 지성이 좀 애매해. 지성이 좀 애매하면, 말 그대로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쫓아다니다가, 어디한번덜 크다고 걸렸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목사니까 용성이 있는 것 같아. 천국도 갔다 왔대. 지옥도 갔다 왔대. 뭐 했대? 금식 기도를 막, 42금식 도를막 10번씩, 40번씩 했대. 성경을 막 몇백번씩 밖에, 우와, 용생했네 영성의 마음 뺏겨가지고 그사람테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의 뒷면이 있어요. 그 사람의 뒷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면 다털리는거예요다 털려요. 그래서 신옥주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거예요 신옥주만 있어요? 진짜 이단들한테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성이 있지만 가짜다. 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감성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 때는 완전히 올인해야 돼 영적으로 확 올인해야 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올인했다가 때로는 절제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지적인 능력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 내가 너무 이 영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구나 이거는 좀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데 추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도 알아가야 되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영적인영역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군사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평안의 복음에 입양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또 뭐가 있어 믿음의 방패가 또 있네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의 전쟁을 소멸하고 군의 툭을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거기다가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같이 합시다 모든 기도 기도를 하는 게또 어떤 기도 간구 기도 부르는 기도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거기다가 또 무시로서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해 기도 플러스 또 기도 플러스 원 플러스 거기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자 또 검토하는 거예요 또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안 했네 또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도 하고 여러 성들을 위해서 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구하고 또 깨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단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훈련이에요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훈련하는 정도로,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계 만국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훈련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장에 가서. 어린 사랑이가 귀신 쫓아내더라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벌벌벌벌 뚫고. 사모님이 불을 하니까 전사님께서 불을 하니까 막 뒤집어지고요 드러낼 생각도 하는데 바다 바다를 떨고 귀신들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자 오늘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잘한 일이야 쪼잘한 일이야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래, 내가 상처를 주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야 내가 그릇이 적어서 그래요 내가 내가 그릇이 적으면 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또 고난 또 받아야 되잖아요 시험이 또 오고 그러니까 아, 이제 여러분이랑 상처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그릇을 크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잠겨 버리세요 할렐루야 은혜 속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큰 그릇이 될 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루 한끼밖에못 먹어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각가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상이지만 영적 전사의 하루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전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